지난 7월 2일 검은사막 모바일 하이델 연회가 열렸습니다. 오랜만에 모험가님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라 긴장을 좀 했지만 그래도 정말 즐거웠어요. 아마 제가 알기론 코로나 이후 한국 게임 업계에서 최초 오프라인 행사일걸요. <웃음> 연회가 시작된 후에는 네이먼 킴 셰프의 하이델 정식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. 모험가님들 모두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. 만찬 후에는 팀별 퀴즈 대회, 재즈 공연, 달고나 게임이 이어졌어요. 한강, 노을, 재즈 공연은 말다 했죠. <웃음> 모험가님들과 함께하는 특정령의 모험이 진행됐는데요. 진짜 재밌었어요. 뒤이어 업데이트 발표와 태양의 전장 공성전도 시연했습니다. 드라카니아도 직접 볼수 있었죠. 이후에는 QA 시간이 있었는데요. 모험가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. 테이블 한쪽 편에서는 검은사막모바일 개발자, 서비스 담당자분들이 귀를 쫑긋하시고, 모험가 분들께서 하시는 의견과 질문들을 노트에 빼곡히 적으셨더라고요. <목소리> 연회가 끝난 후에도 모험가 분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오랫동안 이어졌는데요.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검은사막 모바일이 모험가 분들과 한걸음 한걸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